안녕하세요 여러분 여행 도우미 까레찌민 이에요 오늘은 필리핀 입국 시 반드시 필요한 이 어라이벌 카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발급 받았던 원엘스패스는 이제 중단되고 이 어라이벌 카드 발급이 등장했습니다 큰 차이로는 그동안 에러를 엄청 많이 냈던 사진 업로드가 빠졌다는 거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일을 하면서 중요하다고 느꼈던 포인트들을 짚어가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어라이벌 카드란 필리핀 입국 검역 통과 시 반드시 필요한 QR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한국 항공사에서 카운터에서 수속받을 때 또는 게이트에서 해당 QR코드를 받았는지 또는 실제로 제대로 발급받았는지에 대한 확인작업을 진행하니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어라이벌 카드 신청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테니 따라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필리핀 입국을 한다는 가정하에 작성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필리핀 관광부 사이트를 검색합니다 필리핀 관광부 사이트로 들어가서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다 보면 이 어라이벌 카드 등록 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면 이제 원엘스패스에서 이 어라이벌 카드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공지가 있고 밑에 신청을 위한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밑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밑에 링크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필리핀 국적자들은 위에 버튼을 클릭하면 되고 외국인 필리핀 외 국적자들은 아래 노란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이 어라이벌 카드 동의 화면이 나옵니다 밑에 동의를 체크한 다음에 Continue 버튼을 클릭합니다 두번째 페이지에서는 여정 디테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Date of departure는 출발 날짜를 입력하시면 되고 Arrival date는 현지 도착 날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밤 늦게 비행기를 타고 가시는 경우에는 도착 날짜가 다음 날이 될수 있으니 여정을 확인한 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에어포트 오브 어라이벌은 도착 공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클락을 간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클락 공항을 선택하겠습니다 컨츄리 프롬은 어느 국가에서 오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는 비행기 승객으로 탑승하기 때문에 에어크래프트 패신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백신을 맞았느냐에 대한 질문으로 Yes를 클릭 Purpose of visit은 방문 목적입니다 저희는 Holiday Vacation을 선택합니다 그 밑에는 필리핀에서 머무는 일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항공사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 밑에 항공 편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좌석 번호는 필수값이 아닙니다 패스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Continue를 마지막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개인 인적사항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Last name은 성을 입력하시면 되고, First name은 이름, Middle name 및 suffix는 생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성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Date of birth는 탄생 연월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Country of birth는 탄생 국가 11 스테이터스는 기혼인지 미혼인지 등에 대한 입력 난이니 개인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국적 사우스 코리안 선택하시면 됩니다 패스포트 넘버에는 여권번호를 보시고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을 적어주시고 꼭그 밑에 코드는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 국가코드 8 2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컨택 넘버에는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세요 거주국가는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로 적어주시면 되고 거주 도시는 영어로 본인이 거주하는 도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Occupation은 직업으로 저희는 간단하게 워커 선택하겠습니다 Educational Attainment는 최종 학력사항으로 저희는 University 적겠습니다 필리핀 도착하여 어디에 묵을지 선택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행을 가므로 호텔 리조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호텔 리조트를 클릭하면 위 숙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선택해야 합니다 클락에 있는 모 호텔을 적어주시고 팜팡가주 시티는 시티 오브 엔젤레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건강 상태 체크란입니다 준비물은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쿠브 어플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1차 백신을 며칠에 어떤 백신을 맞았는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질문은 2차 백신 날짜와 종류 세 번째 질문은 부스터샷 날짜와 종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밑으로 스크롤을 내려오시면 최근에 아프셨던 경험이 있으시면 읽어보시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밋을 제출하면 짠! 하고 이 어라이벌 카드가 등장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지에서 인터넷이 안될 수도 있으니 발급받은 이 어라이벌 카드 QR코드는 캡처해서 사진첩에 저장해 두시면 됩니다 이입해야될 것도 많고 호텔 주소도 알아야 되고 정말 복잡하기도 합니다 이 복잡한 입력사항들을 공항에 오셔가지고 시간이 촉박한 상황 속에서 하시려고 한다면 정말 스트레스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 출발하기 전날에 여유있게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 어라이벌 코드를 발급받아 놓으시면 공항에서 여유롭게 수속하시고 면세점으로 이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 댓글로 남겨주시면 빠르게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세요.